오늘 우리 저학계서 안계십니까? 네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왕자님이 안계시는 오늘 저학계서 안계십니까? 야이 미친 똥 막대기야 왕자님이라니 권력을 휘두르시면 안될겁니다 왕자님 음. 저희에게는 왕자님이 구하기 힘든 재료들이 잔뜩 있습니다 음 맞지 맞지 맞지 가져오거라 우리가 쓰겠다 음 맞지 맞지 맞지 음. 지금 저를 다 뒤져보셔도 아마 발견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요 그럼 어디 숨겨놨겠지 다족 수색하도록 하지 저번에 음. 이자식들이 의원 집에 다가서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도 압수수개 해봅니다. 아름부터 똑바로 하자. 압수수개. 압수수개. 압수수개 합니다. 우리가 멍청해 보이지 않는가? 압수수개 할 거야. 어? 저 사람 이제 우리 팀인데? 그러면? 압수수개 할 거야. 우리 지구 평평당에 들어와. 지구는 평평해요. 남극에 구멍 있어요 아! 지구는 평평해요 남극에 구멍 있어요? 그건 부풍하고 이어져요? 이어져요 지구는 도넛이에요 지구 도넛 도넛이번에 학나 양반 아아 아, 예 왕자님 저런 것들이랑 같이 어울릴 겐가 지구는 지구는, 지구는 도넛 모양이에요 자구 아, 어? 빨리 지구는... 외쳐요 지구는 도넛 모양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해야 돼다 <웃음> 지구는 음니 o 지네 그대가 돌금까지 그대 나랑 이루이 수많은 기술들 보게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미개한 종족들이 하려고 저들이랑 함께 있는가 How h 일단 날개를 구하시죠 나도 래요 의원도 함께 가시죠 저 의원 쓸만한 데가 있을 겁니다 의원 그 오려면 질문에 대답해 아오 지구는 그렇지. 어떻게 생겼지? 공룡 고양이에요 <웃음> <웃음> 지구 공룡 고양이다 공룡설 네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네 어? 이왜다 도... 따라오는가 다 꺼지게 해 <웃음> 같이 가요 아오. 공룡 평평 다 꺼져 좋아, 그러면 도넛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도넛. 안 돼! 되겠냐고! 도넛. 쏜다, 사실, 진짜. 사실 진구는... 둥근이다. 진구는? 진구가... 다시, 다시 해야지? 편집이야! 사실 지구는 둥급니다. 둥글다는 게 뭔지 설명해보게. 계속 앞으로 음... 걸어가면... 모산사 머리인데 다 만나고거든. <웃음> 정확한 설명입니다. <웃음> 그래서 진구는 <웃음> 둥글고만. 진구는 도라에몽의 친구입니다. <웃음> 진구야. 모구야. <웃음> <웃음> 우산 진구 유명 가수 일주 월장하며 성장 중. Yes. 합격 따라오게. 예 네. 따라오시게. 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적 없는 것일세. 어 무엇이지요? 오 어? 아니? 어서 내려가게 여기에 이런 공간이? 그데내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테니 예. 대답을 잘해야 할 걸세 예예 예. 나야 우리 형이야? <웃음> <웃음> 말해보게 저에게 약조를 하나 해주신다면? <웃음> 무슨 약조인가? 관직에 대한 약조입니다 일단 지금 음 보면은 호위무사 기획재정 국토교통 국방부 장관에 우리 빗솔 호위무사 기획재정 국토교통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혹시 하고 싶은 관직이 있는가? 짱센 거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또뭐 하고 싶은 거 있는가? 슈퍼 짱센 거에요 슈퍼 짱센거 그러면 어 학자인데 슈퍼 짱센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세요 어떤가? 전 총리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자인데 짱센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떤가? 따르겠습니다. <웃음> 내 비밀을 알려주도록 하지. 무섭게 하네. 아니. Welcome to 김춘식 시크릿랩 마크 제로. 죽은으로 모시겠나이다. <웃음> 음. 아니 사람 미치게 하네? 하루 아홉 개를이 <웃음> 미친.. 와아.. 무한동력을 만들어놨잖아? RPM이 얼마나 빠르면은 지금 기어 돌아가는 게 보이질 않아? <웃음> 모든 동력은 받쳐줄 테니 하고 싶은 연구를 할수 있네 <웃음> 머저리 왕세자랑은 다르구만 자네 배고프지 않는가? 저 천장에 <웃음> 사과 옆에 레버 당겨보게 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내가 이런 사람을 배신하려고 했다니 근 다시 한번 질문하겠네 나야 우리 형이야 그래도 어 형을 그렇게 살인 가까이 그렇게 하고 어허 그대로 뒀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을 했겠는가 그대로 뒀으면 지금 이 자리에 그 빨간 머리가 앉아있었을걸세 우리는 아직도 나무를 손으로 캐고 있었을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잠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도 되겠습니까? 사실 조금 마마 보이라서 걱정 말게 우리 저하도 하이 보이스. <웃음> 이럴 수가? 저작거리에서 멋들하고 있나 자네들? 가봇들 많이 챙겨 놓게나? 음, 저 세상이 아니라 저저 세상으로 갈 걸세. 음... 사실 자네에게 자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네. 그 무엇이오? 난 사실 청나라 상인이 아니야. <웃음> 또 시작해 진짜. 일단 자네 말고 있게. 잠깐, 네, 난 일이 바빠서 이만. 아, 이렇게 간다고? 사실 우리 형님이 중국집 막내 아들이네. 중국집 <웃음> 막내 아들. 아니 청나라 상인에서 중국집 막내 아들이면 갑자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웃음>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 원래 우리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다. <웃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웃음>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웃음> 지금 시행 저하가 한편 해자를 말만 할래. 알았어요. <웃음> <웃음> 뭔가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하네 진짜 방송 그따으로 할래? 누가 방해했는데 누가 마, 너무한 건데 그한번 이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서 살짝 그래. 아니야 얘기해봐 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 혜자가 영모를 할때 우리 집안도 같이 망했다 <웃음> 아 그겁니까 아 집안의 원수 아 집안의 원수 아 요것도 큰데요 저하 출발하시지요 엄마한테 허락받음 기차를 타고 그쪽 마을에서 출발하는게 더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가면서 몇번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야야야 렛츠고 뭐하느냐 백성들이여 저하를 어. 따르라 밥을 들고 가 그냥 같이 가시죠 그럼 내 네, 출발 전에 한 마디 하겠네. 이 비개한 왕을 세울 것인가, 뛰어난 독재자를 세울 것인가. 그대들에게 선택을 맡기겠네. 출발하세. 아, 내와 네, 예쁘긴 하다. 이야, <목소리> 이 과학기술 정말 고민이 너무 깊어진다. <웃음> 어? 비상 비상! 죽은 자가 치였습니다. 하! 아, 잠깐만. 오, 오, 오, 오. 어, 오 오오! 어, 오이 어, 어. 어. 총기류까지 저하, 여기서 한번 던져보는게 어어습니까 아, 좋은생각이구만 던져보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오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이쪽 지난번에 어 보트다 지난번에 아 그대가 학자가 됐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구만 아예예예예 예, 예, 예. 여기서 눈한번더 던져보시지 어반 꺾였다 아아 어, 어, 예, 보입니다 어이 돌은 뭐야 상자 뭐야 별거 없는데 별거 없을 겁니다 어 알고 있는 걸 보니 뭔가가 있긴 했구만. <웃음> 어디지 시데 어, 혹시 저기인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 어? How? How? How? h 하 How? How? 다아 기억났다! 어, 어, 어, 어. 근데 그때는 병철씨 w h 는 w How? How? How? h o 이 어? o w How?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야 미쳤다 이거. 야 미쳤다 이거 또 시작이다. 이거 안되겠다 나무 있는 사람들 나무 좀 챙겨가지고 저한테 오십쇼 이거 계단 쌓아가지고 다락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엔더지진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무 있는 똥막대기들 얼른 와! <웃음> 야 이거 큰일났다 나 우와 우와 대박 다 처리해 다 처리해 우와 미쳤다 일단 제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기 위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 잘한다 잘한다 요 주변 요 주변 제 앞에 요 주변 우 그렇지 오 오우 오우 오. 아니 오. 우와 오. 우와 뒤에 얼른 어, 건너라 우와 어. 우와 미쳤다 야가가가 빨리 가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하우 야 미쳤다 하우 올라가라 빨리 가서! 오.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 됐다. 그냥 땅들 건너가면서 다녀야 할것 같네 여기서 엔더 진주를 못 구해 아이고, 아이고. 우와. 완전히 건너가기 전에 한번 멈추셔야 됩니다 알겠네 야 미쳤다! 으, 어.